만약에, 네. 선생님이 저한테, 네. 야, 걱정하지 마, 영어, 부 하는 것은 쉬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검토머리 이니스, 이니스, 투스톱, 이니스,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말하는 거겠죠. 아, 그러면 결국에, 그, 인상조를 안쓸 때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니까 안쓴 건가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일기를 그러면, 네, 네. 어차피 일기는 자신이 쓰는 거니까 꼭뿔 미를 네. 안 써도 자기한테 네. 쉽다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황에 네. 따라서 쓰, 쓰, 쓰고 안 쓰고 바꾸고 계시면 돼. 아. 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면 안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상황상 누구붙 찍어야 되는 경우라면 쓰는 거고. 네. 아, 알것 같아요, 이제. 알것 같아, 이제. 선생님,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있어요? 동명사요? 네. To study, studying e n g l i s h 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똑같이, it is easy, studying English 앞에다가 studying 앞에 for you 이렇게요? 네. 오. 어, 선생님, 그러면요.